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고한 전입니다. 요리 두 번째 시간 아, 오늘 어떤 요리를 해볼 거죠? 자 오늘 하게 될 요리는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중국 어디에 가도 다볼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시홍실 자오지단. 자, 오늘 그 토마토 계란 볶음을 좀 중국 스타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원래 중국 거 아닌가요? 그 중국 거긴한인데 우리나라 그런데 당연히 중국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레시피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것도 간단하지만. 중국식 토마토 계란볶음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은 죽여주는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들국을 만들러 가보시죠. 요리에 앞서 재료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재료는 토마토, 토마토 그리고 계란, 계란. 그리고 파는 나중에 썰어서 고명을 올릴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재료용이 끝이에요. 예, 끓... 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재료로는 전분물, 나중에 농도 맞추는 거. 1대1 비율이에요. 전분 1, 물1 이런 식으로 개워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케찹이 조금 들어가요. 간을 맞추는 소금, 후추, 식초, 식초는 나중에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계란에다가 뭐, 이 정도 재료면, 뭐, 집에 웬만하면 있는 재료니까, 뭐,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빠진 거. 설탕. 좀 조금 들어가요. 중국 요리에 설탕을 뺄수 없어요. 자, 계란에다가 소금을 한 4분의 1 티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뭐 식초를 조금 넣습니다. 한큼. 그 이유는 계란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산을 만나게 되면 응직력이 생겨요. 응집력이 뭐예요? 응집하는 역이죠. <웃음> 감사합니다. 자, 칼집을 좀 내고. 밥을 잘라요. <웃음> 토마토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지금 여러 명이 먹을 건데 하나로 되나요? 사실, 이 정도 양이면 1인분 정도예요.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웃음> 제 코에 붙이려고 <부치려고 웃음> <웃음> 제가 좀 많이 먹을게요. 되도록이면 조금 얇게 썰어주시면 좋죠. 이러면 준비 끝난 겁니다. 준비 끝?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딱 봐도 간단해 보여요. 공명을 올리 팝니다 팝 바로 요리 시작 와첫 번째 시간이랑은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이거 요리 시작합니다 팬이 조금 달궈졌으면 여기다가 기름을 적당히 둘러주세요 그럼 적당히 달구고 일단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먼저 계란을 볶아주고 계란을 먼저 볶아주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볶고 거기 다 합쳐줄 거예요 자 먼저 계란 먼저 넣겠습니다 계란도 너무 많이 젓지 마세요 이렇게 넣고 살짝 젓지 말라고요. 네, 너무 많이 젖지 마세요 아, 어. 처음 먹는 게그래요 이렇게 안 돼요? 크레모정도 요정도만 해주시고 기름을 다 빨아들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계란이 굉장히 기름을 많이 빨아들어요 자, 계란을 따로 담아둡니다, 다른 데다가 아, 같이 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색깔을 넣어요, 계란이 음. 이다가 그 기름 또 넣어요? 기름 그넣죠 엄마야 조금만 둘러주세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름이 뜨거워졌을 때 토마토를 바로 넣게 되면 기름이 확 튀어요 물 때문에 그런 거죠? 물 성분 때문에 그렇죠 수분 때문에 음...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알고 계시죠? 피할수 없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예방해야죠 토마토를 넣습니다 튀김 게 물을 거예요? <웃음> 이렇게 토마토를 넣고 많이 볶지 마세요 조금 토마토가 물러질 정도만 한국 토마토는 원래 좀 물러서 금방 물러지는데 이게 마카오 토마토는 조금 단단해요 그래서 조금 더 볶아줘야 됩니다 네. 아, 이 정도 볶아지면와 근데 토마토만 볶아줘요? 뭐제 손을 거치니까 아, 자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거 물을 좀 넣어주세요 네. 물을 한두 국자 정도 튀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기름 양보다 물량이더 많으면 안 튀어요 빠르게 넣어 으면오 이거 완전 팁이다 꿀팁이다 자 물을 조금 넣을게요 팁오 진짜 안튀이이 네. 정도 많이 넣지 마세요 딱 토마토가 어. 잠길 정도만 살짝만 넣으세요 음. 자 그리고 음. 케찹 케찹을 왜 넣냐면 었 그냥 토마토로는 약간 향이 부족해요 토마토 음. 향이 새콤한 음. 맛을 더주주기 위해서 케찹을 조금 넣습니다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갈 숟가락 정도 이 음. 정도만 넣어주세요 한 1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래서, 부글부글을 이렇게 놔둬주시고, 간을 할겁봅다다 자,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반 티스푼. 오, 형은 뭐 숟가락을 진짜 큰거 쓰나봐요. <웃음> 아, 근데 이게 좀안 좋아요. 자, 설탕도 이 정도. <웃음> 아, 많이 안 넣었네요, 이 정도면. 예, 많이 안 넣었어요. 1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끓여주시면 아니 저는 이게 볶는 건줄 알았는데 끓이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는 볶는 건줄 알았어요 그럼 왜 이게 토마토 달걀 볶음이에요? 어쨌든 먼저 토마토를 볶으니까 그런 <웃음> 거겠죠? 적당히 끓여졌으면 아까 개 오는 전분물 있죠? 그거를 농도 맞춰가면서 넣으세요 한 번에 다 굶지 마시고 넣고 바로 저어주세요 그래야 전분이 풀려요 안 그러면 안 풀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됐습니다 한밥 숟가락으로 두 숟갈 숟가락 정도 넣으면 은 지금 요렇게 인진력이 생기죠? 미리 볶아놨던 계란 응. 넣고 넣고 오오 약간 이렇게 부숴주면서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응. 완성 아, 대박이다 저 한입만 먼저 먹어봐도 돼요? 아, 드셔도 되죠 진짜! 제가 이게 맛없나 맛있나 솔직히 말할게요 음? 거오 대박!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제가 중국에서 웬만해서 먹은 그런 음식점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맛있나요? 진짜 음. 맛있어요 진짜! 아 인정! 인정! 오케이! 나도 나도 한입 드릴까요? 어 솔직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시켜줘시켜줘까지 줘야 돼요? 어. 이건 있어. 이쪽 그냥... 그냥 줘, 빨리. 음. 아. <웃음> 어. 오. 음. 오야. 어 싸고 땡기다살밥 이거 진짜 레얼 밥도둑 어 맛있다 아 근데 너무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명이서 어떻게 먹어? 혼자 먹을 거라니까 <웃음> 자소달복을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다른 요리도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종과 마본이었습니다 안녕 아, <웃음> <웃음>